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 하시 분들 많이 계시고 작가님도 소액 투자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초보자 분들은 소액이면 그래도 실행력이 어느 정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음. 뭐 소액이라 하면 보통 얼마에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작가님께서는? 저희 둘째는 7 0 0만 원으로 시작을 음. 했는데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천만 원만 있어도 하실 수 있어요. 보통 물건요 반지야. 반지야 물건? <웃음> 네. 안 좋은 불건이요. 네. 그런데. 반지하 물건을 낙찰받아서 그대로 두면은 절대 이게 물건이, 음. 어, 매도나 임대가 안 나가고요. 네. 얘 가치를 상승시켜야죠.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 그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러려면? 네, 전체적으로 올수리가 들어가줘야 올수리가 줘야 줘야 되는데요. 음. 보통 저는 이런 반지하가 커봤자 뭐 20평 안쪽이에요. 음. 네. 10평에서 20평, 10평대가 제일 많다고 봐요. 그래. 음. 이거 전체 올수리 하는데 샷시까지 한, 한 1,500, 1500 안쪽에서 정도? 해결을 하면 네. 충분히 수익이 나죠. 그러면 경매로 이제 낙찰받은 금액하고 1,500 정도 하고 수리해서. 응. 네. 거기에 전세를 넣으면. 네. 아까 그 2,040으로. 음, 어, 그렇게 2,040에서. 네. 그럼 이제 숙률이 꽤 좋은 편이잖아요. 나쁘지 않죠. 어, 네. 그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만 보면 뭐 최저 한 1억에서 한 1억 3,4천까지도 응. 매도가 하는 금액이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이 매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좋아지겠죠. 네, 음, 아드님, 이제 좋아지게 받아서. 되면, 그때는 네. 뭐, 어쨌든 알파가 네.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아드님은 그한 번에, 이제, 좋은 오만 만나서 그 실행력을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웃음> 했는데 이한 번의 경험이 에,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어, 친구들이 자기 금수전주 안다는데 음. 저희 집은 스무 살 이후로 용돈이 없거든요. 그래. 그래서 다들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용돈 안 줬어요? 애가 셋인데 음. 애들 다 용돈 주면서 나는 못 키운다. 음. 예전부터 공표를 했고 그래. 그리고 스무 살이면 독립을 해줘야 되는 음. 상황인데 내가 밥도 주고 집 음. 먹여주고 음. 재워주는데. 어. 돈까지 주는 거는 안 받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해라. 아이들이 받아들이든가요? 네,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어신에이세대 했나봐요? 네, 대신에 학교 가는 뭐 학비, 음. 뭐 교통비 이런 거는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제가 주는 그 식비는 학식에 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음. 벌어서 써라. 어찌네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작가님도 그렇게 또 살아오셨잖아요. 네. 젊은 시절들을. 그래서, 이, 그래서 그 힘이 지금 40대 시작해서 꽃을 피우시는 거죠. 이 아들도 그렇게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홀로 서시는 그 힘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믿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증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증여할 생각이 1도 음. 없어요. 상속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잘될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음. 저 잘난 애들한테 내가 왜 줘야 돼? 전 내가 다쓸 그렇죠. 거예요. <웃음> 오히려 돈 벌어서 빨리 너 키워주는 거 응. 어, 용돈 갖고 와. <웃음> <이렇게> <웃음> 네,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응. 어, 나중에 잘 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응.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작가님 내신 책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오늘부터 천만원으로 부동산 응. 투자 시작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네. 이 책은 이제 천만원이라는 게딱 눈에 들어왔어요. 좀 간략하게. 사실, 부동산 초보자분들은, 천만 원 어떻게 부동산에 물음표를 달고 사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음. 많을 텐데,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해주어요 네. 음.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음. 어, 천만 원도 안 되는, 사실은 700만 원으로 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음. 과정을 히스토리로 이렇게 음. 엮은 거고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음. 정말 기초적인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음. 집은 왜 사야 돼? 음. <웃음> 왜 사람들은 전세를 살까요? 그러게요. 어. 어, 나는 왜 이렇게 엄마한테 돈을 안 받고 혼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음. 어. 혹시라도 부동산이 폭망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음. 이런 질문들을 어. 하는데 아, 그래 이게 보통 사람들이 궁금한 그렇죠.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음. 해서. 책으로 내게 된 거죠. 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순수 읽힐 것 같은데? 네, 예전에도? 아주 잘 읽히는 책이에요. 음,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신다고 음, 하더라고요. 정말 네. 자녀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요즘 TV 틀면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빌라왕 사건이잖아요. 네. 그 전세입자, 저도 예전에 전세 살았지만 그 돈이 뭐 5천이든 1억이든 그들한테는 전자산이고 그럼요. 대출까지 껴있고 그랬는데 얼마나 어, 상심이 크겠어요 음.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될것 같은데 맞아요. 에, 빌라왕 그래서 어, 작가님이 여쭤보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아~ 참 이게 작정이라고 하는 사기꾼들이잖아요 오, 네. 근데 사실 이런 류의 어, 전세입자를 드리는 방법은 음. 예전에 제가 음.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서 전세입자를 끼고 분양을 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어차피 부동산은 계속 오르니까. 음. 네. 오르고 나면 매도해서 그 바지도 어느 정도 음. 수익을 보고 이런 시장이 있긴 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조직적으로. 됐거든요. 네. 음. 그것도 이제 보증보험이 이렇게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음. 그 시기부터 이게 저는 된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더 그게. 예. 보증보험이 없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아, 사실, 누가 이게 빌라왕도 물론 엄청 잘못한 사람인 음. 건 맞지만, 어, 제도적으로 그런 빌미가 있었다. 음.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될까 꼭것까지는 예상 못했겠지만서도 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음. 그래서 사기를 피하려면 일단 이 물건의 가치가 과연 내가 들어가는 그 전세금이 맞는지를 좀 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먼저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저 계속 주장하는 게 경매공부, 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뭔지 그쵸. 이런 공부는 고등학교 때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안 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음.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음. 만약 경매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음.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진 않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머리는 좀 아프시겠지만, 어, 이거 막으시는 방법은 그들이 하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면 돼요. 네. 근데 그게 몇년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만 딱 공부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기니까요. 좀 어려워도 이 부분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다 보면 아, 다 알게 되죠. 음, 네. 그리고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 포인트가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음,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그 금액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시장에서 보는 이 물건의 가치를 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그렇죠. 있어요. 뭐 이래서 전세나 매매도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시세 파악만 해도 맞아요. 이게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하니까 이 가격이 말도 안 되는데 네.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그래서 안타깝죠. 어,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들한테 방어하는 방법은 음, 내가 또이런저런도 공부도 하고 또 발표도 팔면서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네. 어, 이제 작가님도 마흔 살에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마흔이면 진짜 인생 다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이제 20대 때 보면 그때 는 이제 우리 조부모님들이 평균 수명이 70이 채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넘어가면 그냥 인생 다산 아저씨들. 정말 그렇죠. 제가 줄 20대 알았어. 때는. 이제 그, 그런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 잖아요 네. 우리 단임 t v 시청자분들이 이제 4,5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저화를 많이 하거든요 음. 나이가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아, 이거 해도 될까? 에이, 뭐 괜히 해가지고 돈이 뭐 어떻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안 하면 삶의 기회가 없잖아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이 경매를 주저하거나 또 경매에 대해서 또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음, 아직도요 어, 네, 뭐 명도 뭐 그런 것들 음.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다는 건 예전에 뭐, 이렇게 약간, 어,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쵸? 안 좋게 비춰서 그런데요. 맞아요. 경매는 돈에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그쵸? 역할을 해주는 음, 일이에요. 그래서 돈 받을 사람,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쵸? 이사 갈 사람, 음. 이사 갈수 있게 도와주고, 갚을 사람, 돈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경매라서. 비교시잖아요. 네.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 나의 사이드 머니를 만드시는 음.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직업을 만드시는 분들도 음. 계시고요 이걸 아예 직업으로 그럼요 어.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그러네요. 케이스죠 음. 원래 하던 업무랑 완전히 다른 일인데 음. 저에게는 제 2의 인생을 음. 만들어 준 계기가 된 것이고요 네. 또 중요한 건내 자산을 지키는 그쵸. 기술이에요 음. 그래서 뭐 잃고 벌고 이거를 떠나서 음. 아더 아, 버는 거를 떠나서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맞아.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음. 관련된 지식, 그 중에서도 경매 관련 음. 지식은 전 필수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 책이 다섯 권이어야 되는데, 그 다섯 권책 쓰면서 가장 애착이 하는 책이 어떤 거예요? 어, 다, 다, 그렇죠. 다 소중하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저희 아이 얘기를 음. 쓰면서, 아, 이런 얘기까지 써야 음. 되나? 하는 얘기들도 많이 적었어요. 그래. 그래서 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음. 시작을 읽으시면, 현재 시장에 맞춰서, 음. 그리고 소액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음. 많이 인사이트 얻으실 수 그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